사랑과 극률로 충만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그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 놀라우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날마다 찬송과 감사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 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시간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가정을 세워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향한 소원이 깊음 중에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자녀를 통해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태의 열매를 원하는 우리 가정이 다른 세상의 말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할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강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태의 열매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마음이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기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을 통해 크신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